저의 독보적인 차량 디테일링 유튜버 엑시멈 크루의 엑시멈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여기는 대전 가수원동. 저기 보이는 게, 예, 새알람이에요, 새알람. 앞에 왔는데, 어, 어제 샤인프링님과 마사장님, 그리고 어, 또 엑시멈이 라이브를 또 진행하고, 하룻밤 숙소를 잡아서 자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냥 잠깐 들렸다가 그냥 구경만 하고 가려는데 또 우리 또 구독자 꼬행기님이 대전분이세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이 준비하는 모습을 보시다가 커피를 사러 가셨는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채 지금 조우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빨리 오셔야 될텐데 근처를 보여주신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머리가 왜 이래? 아이, 바람이 좀 많이 불어서 그렇습니다. 어. 뒤에 셀프 세차장도 엄청 큰게 있어요. 네, 뭔가 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앞에서 이제 용품을 사고 저기서 셀프 세차를 해라. 약간 이런 느낌인데, 저희가 보니까 어, 비가 와도 약간 할수 있는 그런 공간 같아요. 안녕하세요. <웃음> 어, <아이고>. 아 그렇죠. <웃음> <웃음> <웃음> 지금 한6시 왔습니다.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택시 모집 노출입니다. 아, 네네. 택시 나왔어요. 저녁 투 아, 네네. 그럼도 편하게 하 대표님들은 바쁘시죠? 평일에는 좀. <웃음> 역시나 오니까. 대표님들이 안 계세요 여기 점장님이 계시는데 어 손님들도 없고 해서 굉장히 지금 촬영하기 좋은 여건입니다 어 저는 조용하게 뭐 인터뷰 이런 건 없고 샵이 어떤지 그냥 천천히 둘러보면서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그냥 보고 돌아가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가보시죠 코닉이 좀 캠핑용품이랑 세차용품이랑 같이 좀 혼합할 수 있는 제품들을 많이 내놓는 것 같아요. 아, 음. 부드라이드, 툴백도 있구나. 음. 이건 거의 공구가방인데. <웃음> 점장님, 이거 얼마예요? 6만원이요? 집에다가 진열을 이렇게 해도 될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진열장을 새로 짜야 되는데 괜찮은 것 같은데 점장님 이거는 그냥 일반 압축 본무기 네 이게 한때는 해외 직구로 일본 사이트나 이런 데서 다 받으셨던 금메이 그 같아요 노란색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뭐 파란색도 나오고 크기별로 나오네요 아니 오프라인 스토어 장점이 이렇게 직접 좀 눈으로 보고 필요한 걸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즉각적으로 자신과의 피드백을 할수 있다는 게 좋은 장점 같습니다 써봐서 아는데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거를 우연찮게 톡방에서 봤는데 어, 실제로 이렇게 깨워서 괜찮다고 하셨어요 이거 제가 한번 사보겠습니다 이틀 장갑이 없었는데 스몰이 없나? 어, 중짜.. 스몰이 없습니다 예, 제가 안그래도 이걸 사면 되는데 충자밖에 없네 충자가 제가 좀 손이 작아서 여자분들도 살수 있으니까 스몰을 갖다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고 싶은데 못 산다 근데 조명이 진짜 예쁜것 같다 저 선배님이 주신거 왁스 어플 써야 되니까 음. 음. 이게 파인 파티클, 뭐, 소분 용기인데, 한번 사볼게요. 음. 분들이 그냥 진짜 딱 필요한 것들만 딱 있습니다. 네. 이제 같아요. 왁스들이. 지금 음, 여기 있어요, 여기. 왁스 크기가 엄청 크네. 저기 지금 어. 페트53 블랙 패널은 제가 이제 촬영할 왁스고 필요한 왁스들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 하지만 전 다른 거 살게요. 선장님, 그, 네. 뭐, UPP인가, 네? 뭐 있어요? UPP였나? 뭐, 그, UPP야? 왁스인데. PP.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아, <웃음> 뭔지 잘 모르겠네요. 사이즈 야, 요즘 사람들 많이 네. 사던데. 아, 어, 어디 브랜드죠? <웃음> <웃음> 제가, 제가 한번 볼게요. 아, 네. <웃음> 이것도 사고 싶은데, 없어요. 예, 네, 이것도 없네요. 올라오는 없어 사고 싶은 것들이 없어요. 어, 따로는 안니신데 이제 전산 작업이. 아, 돼서. 그거는 없어요. 아, 이건 없어요. 네네네. 여기는. 살려면 달라고 해야 되는가 봐요 마음에 드는 거한번 보고 이렇게 또 사는 맛이 있는데 점정님 그럼 저거 보고 싶으면 볼수 있나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네, 보러달라고 하는 보러. 요 <웃음> <웃음> 터트라 하이브리드루프라고한번 보여주시면 돼요? 아 이게 그래핀 이번에요그저 올인원 컴파운드 네. 이거 써보셨어요 혹시? 네 이거 아크릴룩이에요? 어... 그렇다고 볼수 있죠 네. 기존에 저거 세라믹이랑 좀 느낌이 비슷한예요 세라믹이요? 예. 세라믹 요게 좀더나았던거 같긴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초록색을 썼는데... 아 어찌 됐든... 또... 네 여기에 더 좋다는 느낌은 좀못 받아서 아... 작업성도 그렇고 기찮다 <웃음> <괜찮았다. 웃음> 아, 죄송합니다 <웃음> 아, 이 왁스, 그, 주선님이 주고 가신 건데? 아, 네, 맞아죠 네, 예, 저도 요번에 영상에 썼죠. 아, 네. 아, 새알람 분들은 또 새알람이라고 적었구나. <웃음> 터트락스를 사고 싶은데, 원래 쓰던 세라믹보다 별로래요. <웃음> 이러면 안쓰지 <웃음> 어제 라이브에서 말씀드렸는데, 제 최고 원픽 네. 제 블랙 하나만 주시겠습니까? 이거 냄새는 엄청 좀 꼬리꼬리해요 뭐가 좀 별로 안 좋은데 결과물이 굉장히 좀 괜찮아요 네. 이거 벌써 다섯 통째 샀을건데 퓨어스 텟거나 써봤는데. 막타울 다른 메이커도 있어요. 아니, 저 그... 이거밖에 없어요. 이건 얼만데요? 그게 12,000원. 아, 10장인가? 15장. 네. 아, 버핑할 때 쓰면 되겠다. 여기 보시면 블라디우스, 광택기 저것도 마포라 대표님이 요번에 저도 하나 주셔가지고 잘 받았습니다. 뭐 영상으로만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차가 한달 넘게 제가 저 A7 이즈카키어편 때문에 제가 이 카메라 렌즈를 보면서 지금 타이하고모이는데 처참합니다 거의 그냥 전쟁터 포탄 구멍 같은 느낌이라서 아, 그럴 때는 마프라 힐앤타이어가 그냥 제일 무난하게 예, 강력하게 한 번에 원픽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락스인가요? 아세이트 은색. 네네, 응세이트 어, 어, 판매는 하는 건 아니고요 아, 판매용이 아니에요? 네. 선물 받으신 거라고 해서 아, 진짜요 열어 열네좀 열어보겠습니다. 이 이렇게 되지? 와 왁스 케이스 간지난다. 뭐 지구 어디 끝까지 돌려야지 열리는 느낌. 오. 와, 향 미쳤다. 와, <웃음> <웃음> 이거 누가 선물을? 잘 기억이 안 나네. 와, <웃음> 와 이향 진짜 좋습니다. 향이. 약간 딸기 향? 아 진짜 오래 살려야되요 제가 살 제품은 솔직히 많이 없어요 네, 저는 좀 실용적으로 중복되는거 별로 안좋아하거든요 뭐 영상보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막그 충동구매 해가지고 소비를 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여기 있는 거다 사고 싶은데요. 제가 뭐 그럴 지금 그게 안 되고 <웃음> 오늘은 어제 그 리플렉션 라이브 때문에 샤인프링님 보고 이제 내려오는 김에 바로 앞에 있더라고요. 그 거리상 이제 36km 뒤였는데 왔는데 사람들도 없고 꼭 한번 들려보고 싶었습니다. 그 가오폰 때 제가. 한번 올라오고 싶었는데, 그때 당시에 코로나 4단계가 터져서, 새알람 여기 강 대표님이랑 이 대표님 비롯해서, 이제, 강 감독, 여기 촬영 감독님까지 좀 뵙고 싶었거든요. 근데 지금 자리에 안 계시고, 제가 일부러 연락도 안 드렸어요. 바쁘시니까, 아니까 제가 연락 안 드리고, 여기 점장님하고 같이 그냥 이렇게 좀 둘러보면서, 손님 오면 살짝 눈치 보면서 그렇게 촬영을 하고, 이제 부산으로 내려갈까 합니다. 예. 네. 다음에 꼭 여기 안에 서 가지고 저도 촬영 한번 하는 그런 영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점장님이 자꾸 피해 다니시는데 <웃음> 네. 방송 많이 나와 보셨잖아요 네. 네. 굉장히 설명 잘 해주시고요 인상이 제가 그 영상에서 보던 것보다 더 좋으신 것 같아요 <웃음> 네. 오늘 점장님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데이트한 느낌인데 이제 점장님하고 계산을 할 거예요 구매량은 얼마 안 되지만 여기 왔다는 거에 의리 두고 싶고 촬영하면서 한 1시간 반, 2시간을 둘러봤습니다 간접 조명들이 너무 예뻐요 네. 조명들을 너무 예쁘게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저는 부산의 독보적인 차량 디테일링 유튜버 엑시멈 크루의 엑시멈 이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브이로그 식으로 찍은 거라서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와. <웃음> 저희가 만든 거랑 어... 아, 랜야드 응? 나 이거 요번에 다이소에서 샀는데? 아, 그러세요? 우와 이거 써야 되겠다 네, 몇 개의 서 드릴게요 아... 어. 서 선물? <웃음> 이걸요네 다요? 네 이거 다섯 개 맞죠? 너무 많은데요? 주변에 좀 드려요 아... <웃음> 오, 감사합니다 뭐,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전정님 특권으로 지금 이렇게 좀 받았습니다 널널하게 제목은 하나인데 지금 여러분한테 좀 나눠 드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네. 샬롬 화이팅 <웃음> 시몬 <시범>, 화이팅 <웃음> 아, 저는 감사히잘 돌아가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지금 빽에도 넣어서 잘 끝낸 거고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집으로 어, 참 이쁘게 잘 꾸며놨습니다 아, 부산에도 이런 공간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네. 디테일링은 또 감성이니까 잘 돌아가겠습니다 무사히 안전운전해서 부산으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